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우리가 도커 컨테이너 네트워크는 이제 도커 0이라고 하는 것들이 브릿지 환경으로 기본으로 잡혀있다. 그리고 요거는 우리가 지금 정한 것이 아니죠. 네트워크 대역들을 172.17.2 .17 대역은 자동으로 생성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도커 컨테이너 아이디를 만들면은 여기에 이제 배정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어떻 DHCP 배정이 되지만은 거의 순서대로 배정이 돼요. 다음과는 2번, 뭐 3번, 4번, 5번, 6번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지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수도, 그 다음에 이제 도커 네트워크, 네트워크 ls 명령어를 입력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생성된 애들이 이렇게 3개가 나와요.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릿지 환경, 이제 호스트 환경. 호스트고 네트워크 아이디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성을 할 때도 우리는 이제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 어떤 옵션도 주지 않았어요 네트워크옵션 주지 않았고 사실 이제 마이너스 네트워크 마이너스 마이너스 네트워크 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 뒤에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앞에서 저희가 했던 것처럼 이제 이미지를 이제 두개 정도를 한번 만들어보고 예, 그냥 한번 마이너스 어, 피포트 사용하지 않고 그래 이미지를 오븐투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을 한번 만들어 놓고 한번 네트워크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sudo docker 그 다음에 run-it-t의 name name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네트워크 오븐투니까 오븐투 예, 오븐투 넥 그 다음에 5분 2.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최신 버전을 그냥 뭐 사용하도록 할게요. 용량이 좀 크긴 큰데 네, 최신 버전을 그냥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최신 버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만들고요. 어, 이렇게 만들면 은 기본적으로 저는 아까 이미지를 다 지워가지고 얘가 이미지를 아마 다시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있으면은 어, 아까 될 거고 아까처럼 청소를 했으면은 다시 이제 다운로드 받을 거요. 예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저희가 이렇게, 어, 실행을 하겠죠. 그래서 많이 만들어 볼게요. 예, 그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두 번째도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야, 난 이제 뭐, 마이너스 피포트나 그런 것들 전혀 사용 안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굳이, 뭐, 외부로 나오는 네트워크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뭐다? 브릿지 환경이다. 브릿지 환경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브릿지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도, 도커, 그 다음에, 인스펙트. 그렇죠? 인스펙트. 음... 스펙트, 인스펙트, 인스펙트 그 다음에 5분 2, 넷, 01. 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랩으로, 그랩으로 IP 어드레스 정보들만 나는 좀 보겠다라고 하면은 IP 정보가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확인이 됐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희가 순서대로 이렇게 1번 아니고 2번 예, 처음에 기본적인 것이 있고, 그 다음에 2번으로 하면은 2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두 번째 저희가 만든 거죠. 2번으로 하면은 3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되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배정이 돼요. 예,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 안에 있는 컨테이너, 이 컨테이너에 대한 자세한 네트워크 영역 물론 이제 인스펙트를 다 확인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여기 브로드캐스트 같은 거나 넷마스크나 이런 정보들까지 같이 확인을 하려면은 sudo docker 그다음에 실행을 하는데 뭐 하나 선택해서 실행하면 됩니다. 5.2 net01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명령으로 수행하는데 안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되죠. 예, 네, enable, ifconfig가 없는 거죠. ifconfig가 없는 것이고, 이제 요것을 이제, 우리가, 어, 어 interact, exec, bash, i t 이렇게 해가지고, 아, exec, it죠. c, it, EXECIT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예, 네, 들어가서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ifconfig라고 하는 것이,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명령은 없는 거예요. 영역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sudo apt install nettools라고 해가지고 터지 아, 이것도 없네. 잠깐만요. 음, 얘는, 얘는 패키지가 당연히 업, 어, 다행히 업데이트가 잘 돼도 최신 버전이라서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이게 왜, 왜냐면, 수도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 없어요. 도커요 그래서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도 apt 업데이트를 한 거죠. 지금 현재 어, 이, 이 좀, 좀 그림이 이상한데 apt 업데이트부터 한 겁니다. 이게 들어가서 우리가 이쪽 안으로 안에서 들어가서 apt 업데이트를 한 거다. 이게 두 개만 한 겁니다. 두 개만 여기가 두 개만 여기가 IP config 명령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 설치를 할 겁니다. 설치를 음... 그래서 이거 두개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는거죠 노션에다가 업데이트 할게요 자그 다음에 다시 apt install net tools 라고 하면은 설치가 이제 될거예요 이렇게 확인할 수 밖에 없죠 apt tools apt tools 그래서 노션에다가 캡쳐를 할 테니까 그 노션 명령어들만 하시면 됩니다 세개의 명령어예요 세개의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시 다가 업데이트를 하도록 할게요 음 되셨죠 이 네. 상황들 좀 이해 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ifconfig 입력하시면은 이제 상세한 정보들 뭐맥 정보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어, 확인할 수가 있겠죠 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 노션 링크 잠시만 여기입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걸로 예, 도, 도, 그 도커 컨테이너 네트워크 2개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서명령어들을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항상 이제 없으면은 뭐 설치해야죠 예, 확인하려고 하는데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설치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우분투를 사용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설치하시면 되고 데비 아니면 또데비한 대로 어차피 데비한 오두부 다 똑같겠지만 은 예, 그렇게 어, 진행하면 되고 다 되셨나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설치가 명령어가 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를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알려던 거죠 뭐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분투넷 해가지고 이렇게 실행을 했잖아요. 원래 이렇게 나와야 돼요. 어, 이 밖에서도 수도 토커 그다음에 실행한다 우분투넷을 i f c o n f i g 입력을 하신다 한다. 이 명령어들이 뒤에 원래 먹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i f c o n f i g iifconfig가 설치가 안돼 있어가지고 설치하고 이제 나온 거죠. 네, 설치하고 나온 거죠. 그래서 이해되실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를 이제 아이넷 요런 ip 형태들이나 브로드캐스트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정을 해줄 수가 있다고 요 근데 다 이제 어, aws처럼 뭐 gui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고 정말로 이제 콘솔로 다 이제 옵션을 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움을 좀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죠 예 근데 거의 다 대부분 요즘은 다 이렇게 콘솔로 하니까 예 콘솔로 하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요. 어. 아직 안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리도록 할게요 음. 자 그래서 여기에서 금방 이야기했듯이 얘는 이제 브릿지 환경으로 기본적으로 되는 거예요 브릿지 브릿지가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본 네트워크 드라이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도 도커 그 다음에 이제 인포 정보가 앞에서 저희가 처음 그 어제죠 어제가 도커 처음이었나 그제였나 아무튼 예 아무튼 도커 인포를 했을 때 여러가지 정보들을 여러분들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도커 인포 정보들을 보시면은 어, 이렇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두 개가 있었고, 이제 러닝이 두 개가 있었고, 이제 리미지가 하나가 있다. 뭐, 이런 정보들 어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다. 음, 그래서, 어, 했는데, 어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여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한번 확인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었죠.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이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플러그인이라고 있고, 볼륨은 이제 로컬이라고 기본적인 거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이제, 뭐, 네트워크나, 이제, 로그 같은 것이 있어요. 그때, 이제, 브릿지, 뭐, 호스트, IP, VLAN, 맥, 뭐 VLAN, 널, 오버레이, 뭐, 이런 형식의 네트워크들을, 어, 가지고 있다. 예, 가지고 있다.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 이게 컨테이너 아이디를 컨테이너를 생성해가지고 진행을 할 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생성할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를 이제 만드는 거죠. vram 그, 아니 그 가상, 네, 가상 네트워크 브릿지 그 드라이브를 만들어 가지고 적용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브릿지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뭐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말 그대로 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내부 ip에요 내부 ip에 1 7 2대역으로 잡히는 애들 요거 이제 브릿지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상의 별도로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칼리 우리는 이제 칼리 리눅스가 여기잖아요 그쵸 여기잖아요 칼리 리눅스가 얘하고 동일하게 ip가 설정이 된 거죠 요게 이제 호스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호스트 os 호스트 os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개념으로 여기는 사용해요. 이런 개념으 그래서, 이 칼리 니눅스 안에 도커 엔진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여기다가 설정을 하면 나중에 호스트, 호스트 형태의 네트워크를 붙이면은 얘는 몇 번이에요? 192대죠. 그죠? 얘는 192대 대역인 거고, 얘는 이제 내부 IP에 172대역으로 현재 잡힌 거잖아요. 여기다가 우리가 네트워크를 나중에 호스트로 붙이면은 동일하게 네트워크 형, 형태가 여기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72대로, 아, 192대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뭐 뭐가 이게 장점이냐? 뭐냐? 이거보다도 여기 있다가 네트워크를 잡아 버리면 동일성에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마이너스 P 옵션으로 포트 포워딩을 할 이유가 없죠. 여기는 같은 데 192대로 잡히니까. 그럼 내가 192대 80 포트로 나는 열어 주고 싶었 그러면은 여기 있다가 네트워크를 생성을 시켜도 192대로 잡힙니다. 근데 이제 보안상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왜 그러면 같은 대역에 호스트하고 같은 대역에 있는 거니까 지금 여기도 같은 대역에 있는 거니까 저희가 이쪽으로 만약 공격이 들어와서 공격이 당했다. 그렇죠? 공격이 당했다면 은 호스트에 있는 칼리리눅스에 있는 게 칼리리눅스도 우분트도 아무튼 같은 호스트에 있는 애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음, 영향을 미치면 은그 안에 있는 것까지 아래 에 있는 다른 브릿지 환경에 있는 도커 컨테이너들도 다 이제 보안상 이용할 수가 있다 예,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용할 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더좀 알아보면 오버레이라고 있는데 이 오버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중 호스트 도커를 사용할 때뭐 클러스트 등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 저희가 연결을 해서 뭐 수행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요거를 뭐쓸 일이 있을까 후에 후에 쓸일 있을까 나중에 이제 컨테이너 아니 그 쿠버네티스 그렇게 할 때는 뭐 가끔씩 나옵니다 네 그런 클러스터 환경으로 이제 동작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맥v랜 같은 경우에 는 직접 물리적인 네, 물리 네트워크에서 맥주소를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때좀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논의라고 하는 것들도 있어요. 넓, 넓은 논의라고 하는 것들이 원래 있는데, 논의라고 하는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많이, 여기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제 브릿지하고 호스트, 그 다음에 가끔씩 이제 오버레이, 우리가 클러스터 환경으로 구성을 할때 사용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것을 의미를 알고 저희가 또 단, 잠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기본으로 우리가 생성을 할때엔진엑스를엔진엑스 Nginx 서버를 이제 우리가 웹서버를 구성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이제 요겁니다 요거 요거 요거에서 우리가 이제 어,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어, 옵션을 줘 가지고 직접 이렇게 설정을 할 거예요 예, 설정을 하게 될 것인데 어, 이 브릿지 쪽에 이렇게 기본으로 브릿지를 주는 게 아니고 이 칼리 리눅스 쪽에 호스트의 같은 위치 쪽에다가 줄거란 것이죠 그래서 sudo docker 그 다음에 이제 run-it-d를 하셔도 되고 d를 주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포트를 설정을 하지 않을 겁니다 네, 포트를 설정하지 않을 거예요 네, 포트를 설정하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나 기존에 80포트가 열려있다? 네, 80포트가 열려있으면 동작이 안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어, 80포트가 열려있는지 여러분들 칼리누스 여러분들 칼리누스 아니면 은 기존 것 도커들에서 80포트 혹시나 어, 포트포딩 쓰고 있는 거 만약 저거 같이 실습을 했다면 80포트 안 열려있겠죠 쓸, 쓸 일이 없었으니까 네, 바깥쪽에 호스트에 있는 호스트, 호스트 IP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네임 우리가 엔진 nx죠 엔진 nx고 엔진 엔진행스, nx 엔진 nx 웹이라고 구성을 하고 뭐 이름도 혹시나 중복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이픈 하이픈 넷이에요 하이픈 하이픈 넷이고 어차피 디폴트는 브릿지야 브릿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지정 안 하겠죠 그다 호스트로 저희들은 사용하겠고. 엔진 NX 스 최근 버전을 저희가 사용하겠다 뭐 이거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하나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은 저는 이제 이미지를 다 정리했기 때문에 다시 다운로드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미지 쭉쭉 한번 정리하세요 이따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면은 자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나 보세요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IP는 뭘로 잡혀있다? 얘는 i p 를 뭘로 잡혀있다? 호스트이기 때문에 192 그렇죠? 192로 잡혀있겠죠 호스트로 잡았잖아 그렇죠? 172가 아니고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엔진니닉스이 서버 얘가 컨테이너가 동작을 할 때는 얘는 뭘로? 80포트로 동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쵸. 80 포트로 동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호스트에서 마이너스 p 옵션이나 아무것도 안붙였기 때문에 호스트에80 포트라고 당연히 그쪽으로 연결이 되겠죠. 호스트가 포트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curl 했을 때는 뭘로 하면 돼요? http 로컬호스트로 하시면은 당연히 되겠죠. 요거 사항을 좀 이해되시나? 요상. 그렇죠? c r l 을 로컬스트로 해야죠 그쵸 그렇죠? 이미 열려 있죠 이미 현재 호스트로 저희가 했기 때문에 80포트가 이 칼리디눅스 안에 포트가 된거죠 그래서 호스트하고 현재 브릿지하고 여러분들 차이 아시겠죠 호스트하고 브릿지하고 이해 되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192대역으로 잡혔다 라기보다는 뭐 포트가 포트가 지금 현재는 호스트 개념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포트를 이쪽 대역에서 사용한다 뭐 이렇게 프로세스 단위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IP를 정확하게 이제 확인하시면 은 확인하시면은 도커 인스펙트죠 인스펙트에 금방 우리가 NGNX 웹이었죠. NGNX 웹이고 그 다음에 금방 이야기했듯이 어, IP 어드레스 정보들을 한번 확인하시면 은 IP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1 9 2때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데 이제 포트만 이제 그 대역 호스트 쪽에 연결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더 명확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정리, 네, 정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실습이 다 되셨으면은, 어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도커 컨테이너에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들 거예요 네트워크를. 에, 볼륨을 만들 수 있듯이 이제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임의적으로 어, 만들어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네트워크들만 이제 좀 이렇게 뭐 쓰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제 여기 대역에서 나누고 싶다 그렇죠? 대역들을 좀더 나중에는 이제 뭐 이쪽 대역하고 그 다음에 뭐 이쪽 대역하고 같이 이제 뭐 나누고 싶다 뭐 그랬을 때는 네트워크를 또 분리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수도, 도커. 예, 수도, 도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시대, 잠깐만. 수도, 도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우리가 네트워크.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볼륨 만들듯이, create create 그 다음에 이제, 어, 넷, 워크, 웹, 웹넷, 웹넷이라고, 웹넷01. 뭐, 이런 식으로 만들까? 네, 웹넷01. 이렇게 해서, 여기가 어, 만드시면 돼요. 예,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자, 되셨죠? 그러면 얘도 이제 지금 보면은 이미지 형식으로 이제 하나의 파일 시스템처럼 가상이니까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것을, 예,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도, 예, 도커, 도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ls 명령을 입력하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만든 웹넷01 이라고 하는 애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되셨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은 이렇게 만들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하나 만들고 난 뒤에 어, 얘네들에 대한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만들어든지 이제 상황을 봐야겠죠 예 상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야겠죠 네트워크 사항들에 ifconfig를 입력을 해서 ifconfig를 입력을 하시면 은 여기 보시면 이제 도커라고 하는 그렇죠 예, 도커라고 하는 0이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이거는 이제 기본 네트워크죠 그 다음에 위쪽에 보면 은 이렇게 저희가 이제 브릿지라고 해가지고 약자로 예, 브릿지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앞에가 이제 이 값이죠 이 값이 여기까지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에 브릿지로 되어 있고, 얘는 네트워크 대역이 172.18로 되어 있다. 18로 되어 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것도 나중에 이제 만들 때, 저희가 이제 만들 때 지정을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자동으로 이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얘도 지금 거의 순서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1717, 2 18, 뭐 하나, 하나 더 만들까? 확인해봐야, 확인해봐야죠. 여러분들 이렇게 확인해보면서 가요. 2번을 만들었어. 우리가 웹, net02라고 해가지고 2번을 만들었어. 그럼 i f c o n f i g 를 입력하시면은, ifconfig 입력하시면은, 저희가 17219. 순서대로 맞죠? 순서대로, 순서대로 만들어지는 거 맞죠? 순서대로 만들어진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리할 수가 있어요. 관리할 수가 있고, 나중에 또 지정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것들을 컨테이너를 실행할 때 아니 그 뭐냐 컨테이너를 만들 때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요 네트워크를 여러분들이 연결하시면 얘 IP를 분리를 시킬 수 있겠죠 한쪽 때는 이제 17, 18, 17그 다음 하나는 18, 하나는 뭐19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나는 이제 분리를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생기시면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요게시 이제, 어, AW s 쪽에서 작은 서브넷? 서브넷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어차피 VPC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큰 예, 호스트 개념이고, 이 안에다가 이제 서브넷 개념으로 이런 식으로 예, 분류를 시켜가지고, 이 안에서 또 이제 IP들을 이제 할당을 받는 거죠. 예, 서브넷이 맞겠죠. 예, 서브넷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시면 된다. 여기까지 한번 수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에그 안에 보면은 저희가 네트워크들을 만들 때 이제 VH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생깁니다. 이 같은 경우는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한 목적의 그러한 거라고 보시 가상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로. 요것도 이제 볼륨처럼 여러분들이 더 자세한 정보들을 이제 좀 보고 싶다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 ls 치시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도커 인스펙트 이것도 똑같이 인스펙트 웹넷01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더 자세한 정보들을 이제 좀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뭐 네트워크라서 뭐큰 정보들은 없고 그럼 뭐 어떤 브릿 그 드라이버는 이제 브릿지를 사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IP 대역들은 뭐 어떤 거다 뭐 IP 대역은 이런 대역들을 사용하고 있다 뭐 빅클래스까지 16 이니까 서브넷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게이트웨이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얻을 수가 있겠죠. 예,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 번, 확인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가, 뭐 확인을 하겠죠. 여러분들 이미지, 이미지 만들 때 네트워크를 그러면 어떻게 구성해야겠어요? 나는, 엔진 엔닉스를 만들고 싶어. 엔진 엔닉스를 만들고 싶을 때 어, run IT, 그 다음에 이제 네임은, 네, 네임은 아까 엔진 엔엔엔엔엔엔웹웹웹뭐 만들었지? 그러면은 뭐엔엔엔엔 뭐 <웃음> 우리가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해 지금 현재 엔진엑스 5분 2라고 이렇게 만들었고 리눅스 엔진엑스 웹이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럼 웹01, 웹02 뭐 이런식으로 만들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웹넷스을 사용하죠 그래서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우선 하나만 그래서 도커 그 다음에 어, 여러분들 IT-ID 저는 습관적으로 티가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웹01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만드는데, 여기 있다가 넷을, 이제 기본 넷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웹넷01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엔진NX. 엔진NX.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은, 예, 되겠죠? 예, 되시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192.168. 아니, 172.18?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생성이 안 되지? 야, 뭘 잘못 쓴 거야, 씨. run 빼먹었죠, run. 예, run. run. 자, 그래서 run 까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동작을 시키면은, 얘는 뭐죠? 네트워크 대역이, 172.18인가? 예, 네, 아무튼, 17, 넷, 웹01이니까, 172.18. 수도 도커, inspect, 넷01 하시면은, 웹0 1이라니 거, 웹01이죠. 웹0 1로 하시면은, 얘는 172.18로 잡혔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요게 여러분들 보통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만들고 확인하는 거예요. 네, 확인하시면.